여기 오니까 뭐 날라오는 메일이 너무 산같치 싸요. 일주일 만 돼도 뭐 그냥 답답하잖아요. 영어를 모르니까. 전화를 했어요. 여기다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 받으시면서 그냥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라. 양쪽에 보냈더니 그 이후에 다시는 안 날라와요. 그러니까 나는 민족학교가 제일 신뢰가 가는 거예요. 할머니가 활동해야 되는 나이에 애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. 그래서 내가 들어왔어요. 5 년도에 왔어요 끼리끼리 그냥 풀이한테 타운 안에서만 바람집밖기도 없듯이 사는 거지 뭐. 선거가 이제 우리 지역에 어+, 어, 어 저기 누구가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몇주구에 속하는지.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몇지구옛난 그것도 몰라요, 지금. 어느 회현도에 예. 가셨어요? 예. 내가 죽을 때까지는 답답하면 뛰어와야 되잖 <웃음>